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가 과연 뭘까요 엣지 식기 세척기용 캡슐 주방 세제 입니다 음 회사 이름은 바이오캠 코리아 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면 저도 이거는 처음 써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이한 봉다리에 무슨 유리알 같은 이런게 들어 있었어요 <웃음> 저도 그 분말로 된 그것만 썼는데 이거는 처음 사용해 보는 거랍니다 음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응? 음? 요이 속에 이걸 이대로 넣으라, 넣으라고 그러는데요 아우, 지저분한 걸다 보여 드려야 되네 어, 이거는 4, 5인용이에요. 저희 식구가 줄어들면서 제가 조그만 걸로 바꿨는데, 음, 10인용 기준, 이거, 이거를 두 알을 넣으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우리는 이거 하나를 넣고, 어, 여기다 넣어도 돼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캡슐을 여기다 넣고 제가 문을 항상 닫거든요. 여기, 이렇게 쇽 들어가고, 딱 닫습니다. 짜잔! 그리고 저는 동작 와59 후에, 59분 후에 끝난다고 하네요 그래 열심히 돌아줘 나는 커피 한잔 마시고 있을게 식기세척기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세척기가 다 끝났나 봐요 이 세척기는 다 세척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문이 쫙 요만큼 열려요. 자, 볼게요. 얼마나 잘 됐는지. 음, 빤질, 반질뺀질 빤질, <웃음> 뺀질, 뺀질. <웃음> 뽀드득, 뽀드득. <웃음> 그렇게 잘돼 있네요. 깨끗하니. 아이고, 보이시죠? 깔끔하게 식기세척기가 잘돼 있네요. 그리고 가루가 아니래서 바닥에 막 여기저기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청소가 아 아니 청소가 아니고 세척이 되었네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세척기 사용할 때이 투명 유리알 같은 이 세제를 쓸 겁니다 잠시 건조하라고 다시 문을 반절 닫아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건조가 확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를 살립시다.